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영진닷컴에서 메이커 다은쌤의 틴커캐드 두 번째 에디션이 출간되었습니다. 다은쌤의 활동을 쭉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벌써 세 번째 틴커캐드 책입니다. 첫번째 책은 17년 2월 지금도 독립 출판을 하고 있는 김현경님과 함께 만들었던 책이고요 두번째 책은 17년 9월 영진닷컴과 함께 출간한 책입니다 이번 책은 영진닷컴에서 만든 메이커 다은쌤의 틴커캐드 두번째 에디션인데요 100% 새책이 아닌 개정판이지만 이만큼이나 더 두꺼워 졌습니다 틴커캐드에 새로 들어온 기능의 설명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책보다 더 보기 편하게 이어지는 내용들은 펼침면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틴커캐드는 다은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메이커 다은쌤의 유튜브 채널은 2016년 1월 4일 시작됐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올린 영상이 2016년 1월 5일 틴커캐드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2016년 틴커캐드의 기능을 소개하는 강의 영상 19개 그리고 틴커캐드 디자인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2017년 틴커캐드 기능을 소개하는 강의 영상 22개 그 밖에 현재까지 틴커캐드에 관련된 영상은 다은쌤 채널에서 70개가 넘는데요 이번 개정판 책의 출간과 함께 다은쌤의 틴커캐드 강의 2019부가 모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책을 안 사도 강의는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다은쌤 유튜브로 돈 많이 버냐고요? 제 유튜브 수익은 한 다은쌤의 틴커캐드 개정판 출간 기념으로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수익 공개는 물론 틴커캐드로 만든 작품들의 미니 전시까지 영상에서 다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세요.